에, 비타민C는 피부에 자극이 가요 에, 그래서 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대로 된 비타민 앰플이라던가 비타민 세럼을 사서 쓰면은 약간은 화끈거리고 약간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제대로 된 제품을 쓴다 쓴다면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난 건데 그렇게 비타민C 제품을 바르잖아요 바르고 나서 예 네, 따가운데 그걸 본인이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따가워서 아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은 바르시는 거고 너무 따가워서 너무 밝게 지고 막막 붉어진 현상, 현상이 30-40분 지속되고 이러면은 쓰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지속되면 은 사용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비타민C 제품을 썼을 때 유의사항 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용설명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거든요. 흡수 시간을 줘야 돼요. 만약에 스킨 발랐어요. 비타민C 세럼을 발랐어. 그리고 나서 뭐딴 제품 바르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어떻게 바르냐면 바르고 찍어서 바른 다음에 비타민C 제품의 흡수 시간을 3분에서 5분 정도는 줘야 돼요 아무리 못 줘도 흡수될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수분크림을 바르고 해야 돼요 비타민C 성분이 들어있는 그 제품의 흡수 시간을 따로 줘야 된다는 점 구달 청귤 세럼 저 청귤 세럼이 그거예요 초록색 병이 된거 맞죠? 요즘에 드는 게, 요즘에 나오는 게 유자세럼인가? 청귤세럼 저도 쓰거든요? 썼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청귤세럼은 아마, 이게 비타민C가 아마,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있지 않고, 다른, 그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른,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미백이나 안색 개선 그제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청귤 세럼은 청귤 세럼이 아 노, 노란색이구나 전 청귤 세럼 말고 땅거 썼었어요 청포도? 청포도인가? 모르겠다 음 비타민C라고 써있네 요 여기다 비타C 세럼이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잘 이것도 약간 좀 광고일 수, 광고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잡히나? 비타민C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C 청귤 추출물이 70% 함유 되어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청귤 추출물. 비타민C가 얼마라고 몇 퍼센트가 아니라 청귤 그거를 그냥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타민C 순도 있는 파우더를 쓰면 더 좋긴 한데 이 제품은 전 성분이 안 보이네요 근데 아마 제품을 쓰셨으면은 어,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따끔거림이나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면, 예, 제대로 된 제품이에요.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그게 또 정상이에요, 사실. 어, 그것도 약간 다른 게, 비타민C는 먹는 것도 좋고, 바르는 것도 좋아요. 딱, 비타민C가 먹잖아요. 먹어서, 흡수가 돼서, 온몸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져나가는데 이게 피부는 맨 우리 몸 안에서 보면 은 제일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예. 그래서 비타민C 나왔는데 잠깐 얘기하자면 음, 비타민C는 요즘에 사람들 많이 먹,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너뷰티라고 할수 있어요. 이너뷰티 쪽에서 살짝 얘기해볼게요. 비타민C를. 비타민C를 바른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먹다 피로회복이나 뭐 이것저것 해서 저희가 보통 요즘에 유행도 많이 타고 해서 1000mg을 먹어요. 1000mg을 먹는데 사실 이제 몸에서 흡수되는 거는 그거보다 약간 리그 g 수가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1000mg 정도 먹으면 그나마 이제 몸에서 쓸 만한 정도가 합,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피부가 하얘지고 뭐 잡티가 없어지고 기미가 없어지고 미백이 되고 약간 그런 수준까지를 원하신다면 비타민 C를 3000mg을 드셔 보세요. 비타민C를 3,000mg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비타민C는 먹으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려요. 그죠? 속이 쓰려서 3,000mg 일반 캡슐로 든 걸로 먹기는 힘들고 검색해보세요. 비타민C 3mg. 아니, 3, 아니, 3g. 아니면 3,000mg. 그러면은 파우더로 이만큼 된 것도 있고 레모나처럼 이렇게 낮게 포장돼 있어서 3000mg으로 파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속쓰림이 있기 때문에 밥이나 뭐 이것저것이랑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피부 쪽으로 약간 빡세게 좀 케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3000mg 한달 정도 드셔보세요. 안색 개선하고 피부 하얘지고 김이 주근깨 아, 주근깨는 아니고 기미 잡티 개선돼요 기미하고 잡티 근데 단점은 속쓰림이나 위장 관련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밥 먹거나 그런 거 약간 좀 맞춰서 먹으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은 비타민C가 산성이에요 산성이기 때문에 속이 쓰이거든요 아니면 약간 저 어머님이시거나 아니면 위장이 약간 좀 약하신 분들은 어,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릴게요 뭐냐면 비타민C 제품 중에서도 어, 솔가에서 나온 에스터씨라는 제품이 있어요 원래 이스터씨라고도 불르기도 하고 에스터씨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솔가에서 나온 에스터씨 1000mg이 나오는데 이거는 산성인 비타민C를 pH 7로 중성화시켜가지고 비타민 C를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위상이 약하시거나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어 에스터 C로 만들어진 에스터 C 자체가 제품 이름이라기보다는 어 만들어진 형태 이름이에요. 에스터라는 그 화학기인데 그게 중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로 만든 제품인데 솔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채팅으로 쳐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원하시면은, 전 요즘에 이것 이거, 이거 먹고 있거든요. 속이 좀안 좋아서. 솔가에서 나온 에스터 C. 1 m g 으로 나와 있는데 병으로 돼가지고, 전 직구에서 먹거든요. 그냥 쿠팡 직구. 직구하면 훨씬 싸요. 직구하면 훨씬 싸고, 3만원 정도만 사면은 무료배송 되니까. 그래서 비타민C 나온 얘기, 그냥 화이트닝? 갑자기 얘기 나와서 그냥 비타민C 얘기 나와서 그냥 이너뷰티? 이너뷰티 하면은 사실 빠질 수 없는 게비어 뭐랄까 비타민C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련해서는 비타민C를 계속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피로해보기도 좋고 몸에도 음. 좋고